어, 우리가 가져온 이맨 영상을 여기 아래쪽에 뉴에다가 어, 가져다 놔볼게요. 그러면 저 영상과 똑같은 어, 속성을 가진 컴포지션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 지금 시간이 이제 아주 길기 때문에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동작만 이렇게 떼 오면 돼요. 그럼 먼저 어, 우리가 배경 초록색을 빼내야 되겠죠? 자, 이걸 빼내는 걸 키를 빼낸다고 하죠? 오른쪽에 이펙트 창에서 어, KEY, 키라고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키를 뺄수 있는 명령들이 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 키라이트 1.2라는 걸 쓸게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키라이트라는 걸 쓰면 저런 색상을 빼내는 게 아주 쉽게 빠져요. 그래서 어, 이 영상에다가 자, 키라이트 1.2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키라이트 1.2가 나왔죠. 이때 스크린 컬러에 아이 드로퍼, 스포이드 모양이 있죠. 자, 이 아이 드로퍼를 이용해서 어, 내가 색을 빼내고자 하는 이 색상을 클릭만 해주면 색이 이렇게 쏙 빠져요. 실제로 잘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투명도 트랜스퍼런시 자이 투명도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투명해진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쭉 플레이를 해보다가 어, 뭐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동작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어, 자뭐이 정도 동작에서부터 그러니까 10초 20프레임 10초 20프레임으로 이동해보세요 자 10초 20프레임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쓸 거니까 어, 키보드 B 그러면 이 워크 에어리어 바에 인점과 아웃점을 설정하는 게 이제 B와 N이잖아요 단축키가 B와 N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쓰겠다고 라 하고 또 시간을 살짝 이동해서 총을 뭐 쏘고 앞으로 걸어오는 것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러면 16초 한 8 프레임, 16초 8 프레임까지 이동해서 어, 키보드 n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우리가 어,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의 이 외곽선 부분을 이제 마스크로 만들 거예요. 어, 그렇게 이제 마스크로 만드는 명령어가 있는데, 자 그건 여기 메뉴에 들어가 볼게요. 자 레이어 에 들어가 보면, 맨 아래에, 오토 트레이스라고 있어요. 오토 트레이스. 자, 오토 트레이스라는 걸 해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어, 이제, 여기에서, current 프레임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기본은. 자, 여기 시간을 봐보세요. 그러면, duration이 1프레임 밖에 안 돼요. 즉, current라는 건,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저 프레임만, 어, 마스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 설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크 에어리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워크 에어리어.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어몇 초에서부터 몇 초까지 해서 총 시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 어떤 영역을 마스크로 만들 건지. 우리는 이제 투명한 영역을 밖으로 뺐으니까 여기를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알파 영역 경계를 이제 마스크로 만들겠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ply to new layer를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영상의 인 0.9점 워크에어리어만큼이 이제 이 레이어에 음,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투명도는 체크를 한번 꺼버릴게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 어, 우리가 이만큼만 쓸 거잖아요. 근데 레이어가 전체가 길잖아요. 그래서 어, 워크에어리어에 앞쪽으로 시간을 이동해서 자 알트와 대괄호 열림 그 다음에 끝으로 이동해서 ALT와 대괄호 닫힘 이렇게 놓으면 이제 딱 이만큼만 우리가 쓰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메뉴를 확장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옆에도 보면 아주 많은 키프레임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플레이해보면 조금 전에 그 사람의 어떤 동작이 마스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오토 트레이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뭐이 상태로 나는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써도 되겠죠. 하얀색. 그럼 얘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바로 이 솔리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 보이는 거니까 이 이 솔리드를 선택하고 레이어 솔리드 세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칼라로 어, 솔리드의 색상을 바꾸면 얘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음. 거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 지그재그로 만들어지는 스크리블의 효과를 추가해 보면 이제 방금 우리가 작업한 얘한테 자기 이펙트 창에서 오른쪽에 자, 스크립블 S C R I 정도만 검색하면 어 여기 스크립블이라는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 여기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스크립블 효과를 뭐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넣어 주면 바로 이렇게 효과가 만들어지죠. 지금 뒤에 영상이 보이는 건 이제 이 영상에 눈이 켜져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영상의 눈은 잠깐 꺼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스크리블의 효과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스크리블의 효과가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주면 이렇게 걸어 나올 때 여기 팔 사이. 여기도 이제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스크리블의 효과가 적용이 됐더니 그 구멍이 뚫린게 없어져요 자그 이유는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어, 이펙트 창에서 여기 보면 어, 스크리블이라고 되어있고 여기가 싱글 마스크라고 되어있죠. 얘는 싱글 마스크이기 때문에 가장 외곽선에 있는 마스크를 인식해서 얘가 지금 음, 보이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all Mask 한번 선택해볼까요? 그럼 모든 마스크에 이제 따로따로 스크리블이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에만 어, 선이 좀더 진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구멍이 뚫려있는 것처럼 하려면 여기를 뭘 해주면 되냐면 All Mask Using Mode라는 걸 선택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리블 한 다음에 이 옵션을 항상 수정을 해보면 어, 변화가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의 색깔은 이제 여기 있는 컬러에서 선의 색깔을 바꾸면 되겠죠.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색상을 변경하면 어, 보시는 것처럼 그 선의 색깔로 이렇게 이제 어, 바뀌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이제 스트로크 옵션이라는 메뉴를 확장해 보면 선의 두께, 뭐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조절해 보면 다알수 있을 거고. 자, 또 아래 보면 스타트와 엔드라는 메뉴도 있죠. 스타트와 엔드. 자, 이건 트림 패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엔드 값이 어, 0이었다가 100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효과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플레이 했을 때 저 지금 스크리블의선이막 움직이죠. 그 움직임은 어떤 값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 아래 봤더니 위글 퍼세컨드라고 있죠. 위글은 뭐예요? 불규칙한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초당 몇번 정도 움직이게 할 건지 거예요. 그래서 10번 1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 얘가 움직일 때 어, 초당 10번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여기가 1이다 그러면, 플레이했을 때 어때요? 움직이는 동작이 서서히 빨리빨리 안 움직이죠. 저 서서히 그래서 기본값은 뭐 10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런 동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자 예처럼 뭐 나머지도 좀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영상에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있겠죠 그러면 그 원하는 동작을 또 자, 우선 여기 이렇게 이제 음. 이런 동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키보드 P 그 다음에 시간을 쭉 이동해서 어떤 동작이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N 하고요 자 이만큼을 이제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선택하고 레이어에서 오토트레이스를 우리가 하죠. 이때 이제 컬, 워크 에어리어를 선택하고 어, OK를 해주면 이제 조금 기다리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까지만 레이어를 항상 먼저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여기까지만 쓸 거니까 자 그리고 얘한테 또 내가 사용한 이스크립블의 옵션과 똑같은 걸 쓰고 싶으면 처음에 우리가 적용해놨던 이스크립블의 이펙트를 복사해서 얘한테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속성이 쓰여지겠죠 대신, 이제 색깔만 좀 다른 컬러로 이렇게 이제 좀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시간 이동해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또뭐 이렇게, 총 청소는 동작이 이렇게 있으니까, 음, 이 정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또, 어, 워크 에어리어를 설정하고, 시간 이동해서 짧게 좀 할게요 그냥 자, n. 그 다음에 또이 영상을 선택하고 레이어 오토트레이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또 얘도 여기까지. 레이어를 딱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도 스크립을 똑같이 넣어주고 색상을 좀 변경하고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영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눈을 잠깐 꺼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종이 페이퍼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서 그러면 이 종이 영역에서만 이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트레이스 사람의 동작을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우선은 종이 영역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펜툴로 그리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매트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펜툴을 이용해 가지고 쉐입으로. 색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영역 안에서만 이제 얘네들의 동작이 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 얘레이어에 알파 매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매트니까 자 매트는 두 개가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 위에다가 먼저 배치를 이렇게 해주고요 각각의 알파 매트, 알파 매트 그리고 이제 얘 움직임을 뭐 이렇게 스케일을 좀 줄인다든지 뭐 위치를 좀 이렇게 맞춰 놓고 또 얘도 마찬가지겠죠? 스케일을 좀 줄이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 놓고 또 얘도 스케일을 좀 줄여서 레이 위치를 이렇게 뭐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동작이 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얘가 이동했으면 좋겠다 좌에서 우로 이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포지션만 쓰면 되겠죠 처음에는 만약에 이렇게 없다가 그럼 포지션 키값 주고 어, 시간을 이동해서 얘가 음, 이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얘도 마찬가지 겠죠 얘도 처음에는 이렇게 밖에 있다가 포지션에다가 킷값을 주고 시간을 이동해서 얘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잠깐 좀 짧게 그냥 플레이 해보면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고 얘는 조금 더 옆에 있는 게 낫겠네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어,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쉐입이나 마스크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먼저, 어, 마스크로 변경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음, 이렇게 이제 글자, 아, 글자가 조금 크니까, 우선 이 글자를 먼저 좀 사이즈를, 어, 좀 먼저 변화를 시켜 놓을게요. 음, 크기를 조금, 요 정도, 어, 해 놓고요. 자 글자레이에서 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마스크 그리고 얘한테 어, 솔로만 켜볼게요 그럼 얘한테 이제 마스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도 이제 스크리블의 효과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펙트에서 스크리블의 효과를 넣어주면 어, 글자에 스크리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보시면 n자에만 스크리블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꼭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스크립을 이라는 메뉴에서 어, 바로 어, 또 옷자나 이런데 구멍이 뚫려야 되잖아요. 올 마스크하면 어, 구멍이 뚫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올 마스크 유징 모드로 선택해주면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없다가 얘가 지그재그가 막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e n d 에다가 키프레임을 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엔드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시간을 이동해서 엔드가 100이 되도록 해주면 이렇게 노원라는 no 이런 글자의 느낌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나타날 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선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썼던 이 글자를 또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 shape 이라는 걸 하면 이제 shape이 나오죠 그럼 이 shape은 필 칼라는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우리가 stroke만 쓸 거니까 어, stroke에다가 두께를 살짝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 이 stroke가 shape이 또 나타나게 돼야 되니까 여기에 c o n t e n t 라는 메뉴를 확장해서 보시면 노월라고 no, 이렇게 글자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만약에 트림을 컨트롤 하려면 이렇게 그룹을 선택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애드에 들어와서 자, 트림패스라는 걸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트림패스 메뉴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엔드가 0 이었다가 스크리블이 가지고 있는 엔드 값과 똑같이 끝나야 되겠, 되겠죠, 시간은. 그러니까 엔드로 이동을 해서 트림 패스가 100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죠. 그럼 이제 좀 전에 했던 스크리블과 함께 같이 보면, 음, 스크리블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것처럼 되는데, 어 트림 패스는 그게 아니고 어때요?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지 않고 어, 순차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트림 멀티플 쉐입에 있는 이 메뉴를 자 인디비주얼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노어라는 no 이 글자가 나타날 때이 스크립블과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예, 색깔을 잠깐 바꿔볼게요. 자, N 자는 지금 보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스크리블이라는 효과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죠. 이걸 정확하게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출발하는 위치는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쉐입에서 먼저 N 자의 메뉴를 확장해서 패스를 선택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얘가 나오는 이유는 이 점이 시작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마스크나 쉐입을 사용할 때 출발하는 시작점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스크립을이 여기에서 출발하니까 우리도 시작점을 이쪽으로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N자의 시작점은 자이 점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마스크 N 쉐입 패스에서 셋 퍼스트 버텍스를 하게 되면 저 선택한 점이 시작점이 되죠. 그러면 n 자가 이렇게 같이 이제 시작점이 맞춰졌죠. 자 o 도 마찬가지겠죠. 자 o 도 마찬가지입니다. o 자도 메뉴를 확장해서 바깥쪽에 있는 o 를 클릭했을 때이 점을 우리가 시작점으로 변경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시작점과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그러면 w 도 마찬가지겠죠. w 도이 점을 선택해서 그다음에 a라는 글자도 당연히 이쪽에서 나올 테니까 또이 점을 선택해서 버텍스 시작점. 그다음에 r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점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텍스 스타트 해 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에 솔로를 꺼 보면 플레이하게 되면 음, 음. 아, 스크리블이 지금 색상이 똑같아서 안 보이죠? 그럼 스크리블의 컬러도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스트로크도 나오고 어, no o r 라는 글자도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둬도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한 가지를 더 해보면, 그냥 얘네들이 가만히 크기가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이런 것도 응용을 여러분들할수 있겠죠? 레이어에서, 뉘에서, 널. 가상의 부모로 될 물체를 만들고, 이 모든 레이어들의 부모가 널이 되도록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다가, 시간을 이동해서 얘가 다시 원래 크기인 100%가 되게 되면 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 이렇게 해서 얘가 확대였다가 축소가 되면 또 느낌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동작을 만들 때는 음 레이어드를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변화를 시켜주면 또 다른 느낌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항상 이 패런츠라는 기능을 좀더 활용을 해 보세요.